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은 바로 도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단계별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계별로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등급 같은 것들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지 실습자료와 함께 여러분 같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실습자료에 있는 이 도형과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 그룹을 활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새롭게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도형을 삽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네모 도형을 선택해서 한 대충 이 정도 괜찮네요 이 정도 그려 볼게요 그리고 색상을 똑같이 집어 넣을 건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위쪽에 배치를 해 둘게요 조그만하게 여기 있는 이 색상을 아래쪽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으시면 서식 복사 붙여넣기 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면 돼요 서식 복사는 여기는 효과만 복사할 수 있는 건데 Ctrl Shift C를 누르시고 그리고 Ctrl Shift V를 누르시면 이렇게 색상과 효과가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니면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 왼쪽이 클립보드 아래쪽에 가면 서식 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고 마우스로 눌러주시면 붙여넣기를 할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 칸씩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하나 똑같이 복사를 해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를 해 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똑같은 색상을 서식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줄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 아주 작게 삼각형 도형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좀더 어둡게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삼각형 도형을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삼각형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켜서 꼭지점이 아래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노란 점을 누르셔서 맨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직각 삼각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 맞춰줄게요 이렇게 해줬더니 아래쪽으로 뭔가 도형이 생겼죠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색상으로 일단 먼저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Ctrl Shift C Ctrl Shift V를 누르면 똑같은 색상으로 되게 되는데 이 색상 자체를 조금 어둡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상 보이시죠 이것을 누르시면 지금 색상이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다른 색을 눌러주시면 여기 다양한 색상으로 색상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어둡게 만들어 주시면 이와 같이 약간 그림자가 된 듯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만 만들어 두면 나머지 만드는 건 정말 금방이죠 이것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전체 다 그룹화 시켜 주겠습니다 Ctrl G를 누르셔도 되고요 이후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팁이 있는데요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게 정교하게 뭔가 잘안 돼요 그래서 컨트롤과 알트 키를 누르신 차게 되면 훨씬 더 정교하게 복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시고 복사 또한번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시고 복사 마지막 한 단계까지 복사하시면 끝나는 거죠 단계별로 한칸한칸 한칸 성장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여기에 색상을 하나하나씩 입혀주고 그리고 어둡게 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Ctrl Shift C, Ctrl Shift V 이것도 Ctrl Shift C, Ctrl Shift V Ctrl Shift C, Ctrl Shift V 나머지 색상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있는 색상 선택해서 또 어둡게 하나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씩 어둡게 마지막 이 색상까지 어둡게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어떤가요? 이렇게 단계별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화살표가 되어 있죠 화살표로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도형만 바꿔주시면 돼요 도형을 선택해주시고 도형 서식 왼쪽에 도형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도형 모양 변경으로 가시면 여기 화살표를 바꿔주실 수 있는데 여기서 화살표 오른쪽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고 이걸 이렇게 확대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화살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 안에 텍스트를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왕에 하는 김에 여기에 텍스트까지 입력을 해뒀었다면 훨씬 더 빠르게 했을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애초에 맨 왼쪽에 있는 이 도형 첫 번째 도형을 작업할 때부터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이미 넣어둔 상태에서 복사를 하셨다면 방금처럼 하나하나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이 텍스트 상자 자체가 삽입된 채로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 작업할 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점꼭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에 방금과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한 채로 하셨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복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색상만 하나하나 바꿔주시고요 훨씬 더 빠르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은 채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붙여넣고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 복사 복사 마지막 복사를 해주시면 단계별로 성장하는 인포그래픽을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파워포인트 디자인 실력 한층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